이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아프리카와 유럽에 이어 일본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약 20개 국가가 백신 추가 접종을 확대하고 입국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스위스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재현 CJ 회장 막내 동생인 이재환 재산홀딩스 회장이 여비서를 뽑는다며 정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이 회장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 CJ 그룹 측 인사가 나서서 무마하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코스피가 2% 넘게 급락한 2839로 마감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덟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